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절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절말씀을 다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더 소리내서 읽을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 이후에또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또 지내야 되는데 과연 교회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 교회가 온전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다시 설수 있을까? 참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제가 최근에 그책한 권을 또 읽게 됐는데 그,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리더십에 탁월한 목사님이시고 지금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첫 번째가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자그 책에서 열거하는 나머지 11가지 등목들도 하나같이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사가 일상인 교회, 또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실수마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교회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등목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아름다운 여러 가지 등목들이 다 구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인재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첫 번째 항목에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졌는데 나머지 것들이 아름다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뭐, 이게 맨땅에 헤딩하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 공동체의 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함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생계를 공급받는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가 살아나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속에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사명 감당할 힘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초대교회 여러분 늘 생각해 주십시오. 묵상해 주십시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미혹도 있었고요. 온갖 시험거리고 많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예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엄청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 공동체 교회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다나누어졌다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은 저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교인들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주님은 제게 예배가 어떤 것이냐? 예배가 어떤 것인 게 대해서 계속 깨닫게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뭐 출애굽기라든지 쭉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보면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그런데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비치었다고 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다위선 벗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등실등실 춥고 아내가 멸시를 할 정도로 다위선 하나님의 임재에 춤을 췄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는 순간 영안이 열리자 입술을 부여잡고 화로다 나여망하게 되었다. 나, 막나 뒹불었어요. 이것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 다위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이사야처럼 떼굴떼굴 구름을 회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소유욕도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예배의 기준이기를 추구합니다. 예배의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그저 흩어졌다가 모여가지고 은혜 조금 받았다고 예배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모였다가 서로 얼굴이나 보고 흥금하고 그렇게 예배 다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기준을 하나님의 인재 체험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의 수준으로 우는 높이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몇주 전에 이 북한의 지하교에서 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여성이 쓴 글을 읽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임재의식이 없다면 그 동토와 같은 그곳에서 도저히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로 했어요. 너무나 절실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 들켰다 그러면 요덕수용소로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심하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던 그분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목숨을 끌고 한국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계속 인용해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말 저의 괴로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처서도 없고 예배 형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살았는데 막상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국 이 왔는데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 모습은 멀쩡하고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계속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 이렇게 오시면, 하, 교회에 나가도 아무것도 내게 얻는 게 없다. 이런,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 교인들에게 어쨌든 즐거움도 주고, 위안도 주고, 많이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물론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된 생각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교인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고 교인들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다할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가 더 즐겁게 해줘야 되고 더 격려해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수합시다 할렐루야 사수하자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으면 육체까지도 하나님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라니이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뿐만 아니라 불완절한 육체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인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 인재가 있는 예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드디 펴지며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모습 속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공적 예배는 다쳤다가 열렸다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새벽 기도회도 계속 열려 있었고 우리 기도의 집 예배는 계속 드려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 저는 이 멈추지 않는 우리 기도의 집이 예배에 이상막한 땅에 이상막한 환경 속에 주님이 임재를 가져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여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임재를 나누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되는 사명 충성되이 지키면서 우리가 더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 회복은 하나님 임재에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영적 공동체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새날 교회를 품고 여러분 기도할 때이첫 번째 이 주제를 항상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새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경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임재에 목말라 하는 우리 새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것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고 오늘 우리 본문 구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저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가 진행하여인데 이 포류 오메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봅시다. 이 포류 오메네 포류 오메네나는 이 진행한다는 이 단어는 앞으로 가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멈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진행하여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멈추거나 뒤로 물러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접하면 처음에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진리를 접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삶이 경건해지고 성숙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신앙이 멈춤 없이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신앙이 외식적이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주의자, 종교주의자들이 되고 많은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내 믿음이 성적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고인물은 썩잖아요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진행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습이 없다 합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진행형이 아니라 멈추어버리고 주저앉아버려서 각자의 믿음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행형이 아니라 멈추져 있거나 뒤로 물러가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마을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목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아, 신방을 다니시면서 예배 회복이 돼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배 꼭 오시라고 정성을 다해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일이 되자 목사님은 흥분된 가운데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참석자는 불과 몇명 뿐이었어요. 다음날 목사님은 지방신문에 조그만한 광고를 이렇게 실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라 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의아해서 주일이 되자 교회로 찾아왔어요. 와보니까 강대상 위에 관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목사님은 의식에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분에게 조의를 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와 관을 들여다보고는 놀라서 움찔해가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을 사람들은 그관 속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관 바닥에 큰 거울을 나가지고 관을 보는 순간에 자기 모습이 비친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예배로 깨어있기를 추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새날 성도들은 절대로 제자리 걸음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진행형이어야 되고 저는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해가는 진행되어져가는 진행형의 믿음이 우리 새날 교회의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디모데 전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행형이 되기 위하여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탄한 신앙을 버리고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살아 있는 경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된다. 연단하라. 이 단어가 짐 나죠 헬라우로 이 단어는 고대 운동선수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훈련에 임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쓰는 단어인데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연습하고 스스로 훈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경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먹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또 이렇게 굳은 것 입거든 또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가 굳어있거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멀리했거든 새해 내가 새롭게 구약부터 시작해봐야 되겠다 하루 두 장이라도 세 장이라도 읽어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애쓰는 것이 뭐냐?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은 연단의 때인 것입니다 연단의 때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벽기도 열려있습니다 지금 뭐한 20명 이렇게 뭐제한돼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강구를 할수 없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의 집 예배 여러분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집 예배도 여러분 갈망하셔서 욕심을 내어가지고 나좀 예배자리 좀 들어갈 자리가 없나 하지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버리고요 마음을 정말 놓아버리면 다시 추스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요요현상 참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요요현상 살을 빼기 위해서 애를 써본 사람은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알 겁니다 음식 조절부터 시작해서 말로 다를 수 없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살이 빼지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뺀 살이 원상복귀되는 데는 큰 수고가 필요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 슬픈 우리 이 살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얼마나 애써서 쌓아놓은 경건훈련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되돌아가버리면 허무하게 이럴 때 없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두세 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 시작할 의욕이 잘안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요현상을 몇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힘을 낼 의욕조차 잘안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경근의 훈련을 뭐라도 붙잡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연단의 때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미끄러지거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각자도 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스스로 여러분 연단할 줄 내 신앙이 진행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풀리고 다시 만날 때, 야이 진행형 이 믿음을 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 우리 믿음이 살아 있었군요. 우리 기도가 그래도 이 불이 붙어 있었군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이 진행형 이 믿음을 우리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야 될 회복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진행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식지 않게 하옵소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서 살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 우리 새날교회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 키워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진행하는 교회. 함께 진행하는 교회. 함께 진행하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띄워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의역언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저 부분이 너무 좋아요. 아가에 보면 함께 가자라는 저 부분이 네 번씩이나 반복되죠. 제가 이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힘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호소하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저를 버리지 말고 데려가 달라고 매달리고 그러면 강한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뭐 이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함께 가자 일어나 내 어역번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지고 손님이는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웃나라의 공주이거나 귀족의 따님일까요? 아니지요 그녀는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피부가 검은 한 순남미의 시골 처녀잖아요 솔로몬은 궁궐의 화려한 많은 여인들과는 다른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 한 처녀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라 청한 겁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험한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던가요? 아니면 혼자 걷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주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갈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죠 갈리 호숫가에서 가브나의 세관에서도 함께 갈 사람을 부르셨고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저를 좀 붙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는 삶을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이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만약 그가 여러 사람과 함께 갔다면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가는 인생길에는 늘 강도가 출몰하게 마련인데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을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를 발견했지만 그냥 가버렸잖아요 혼자 갔잖아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난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 가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정 시간만, 일정 거리에만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서 그 이후에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함께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함께 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보고만 하더라도 시작 때부터 임마누엘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새해에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회복하자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럴 때, 더욱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서 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식하고, 주님! 그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실감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함께 갈 동행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있으면 동행이 있으면 결국 우리도 살고 행복할 겁니다. 인도의 성자인 이 썬다싱에 관한 여러 일화 중에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 아실 겁니다. 그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한 번은 영화 수십 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어요 옷도 부실한 가운데 눈보라를 뚫고 가있는 혹독한 길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나그네를 발견한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버리고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썬다싱은 아니야 이사를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친구들은 화를 내고 먼저 가버렸고요 썬다식은 쓰러진 사람을 없고 천천히 그렇게 걸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먼저 출발한 친구였어요 그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얼어서 죽은 것이죠 반면에 썬다식은 묵은 사람을 읊느라 땀이 나서 추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에게 엎였던 사람도 몸이 녹아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면 죽고 함께 가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낯선 단어죠. 그런데 꼭 함께 한다고 해서 몸이 꼭 같이 있어야 되느냐? 늘 곁에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날개 성도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가 연결되어 있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늘 함께 중보하고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축복하면서 우린 다 영적인 가족이잖아. 가족은 여러분 안부를 챙기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마을 안에서 서로 서로 안부와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이 진행형이 되는 알렐루야 그때 우리가 함께 가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마을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이 여정을 지금 계속 해가야 합니다 은혜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 모근들에게 꼭 전화 한 통이라도 안부의 전화를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목장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목자님들에게 새 목장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우리 부격자를 통해서 제가 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죽고 함께 가면 산다. 우리 서로 함께 모이지 않아서 각자 따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 공동체가 아니라 이럴 때 더욱더 함께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안부와 기도와 은혜 나눔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가 품어야 할 교회에 대한 마음 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인재에 목말라 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행형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형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우리 새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 가지. 우리 가슴에 품고 이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되어 드릴 테니까 한번 기도 제목을 같이 소리 내서 우리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재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진행형믿음 진행형 교회되게 하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